아이고, 할미 왔다. 아이고, 갑자기 바뀌어갖고 미안하다. 어, 이제 이거 골드디럭스 이거 어, 이 채널을 갖다가 이제 할미가 운영을 해요. 할미가. 응응, 할미는 김옥분이 할미라 부르면 돼요. 기호 4번, 옥분이 할미 많이 사랑해 주이소. 아, 그러면 가볼까예. 아이하미는 퍼블릭 이 사람들 끝나 좋아해갖고 이거 퍼블릭 좋아한다 또 요새 코로나라 가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코로나 조심하고 이하미도네 마스크인가 그 뭔가 그 끼고 땡긴다 아이고 그래 나이에 맞지 않게 그래 블링 블링 안그래 마스크 끼고 땡긴데 오이야 그래, 어, 내년 설 되면 이 할미가 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, 어, 설쯤되면은이 할미 집에 온네. 이 할미는 사실 집이 없다. 이 할미 노숙한다. 알아서 찾아오 그래.